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떡상 꿈꾸며 가사를 외친 남자 떡상남입니다 자 오늘은 오픈 플랫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플랫폼은 어, 현재 나와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좀 자세히 본다면 음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건데 이 당연히 결제 수단은 암호화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내에 있는 결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딱히 뭔가 더 개발하거나 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장착하면 애플리케이션에 블록체인에 연결되어 주는 약간 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오픈 서머리는 제가 나중에 웹사이트 조금 빠르게 훑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에잖아요 내가 따로 뭔가 만들고 그렇게 한, 이것만 딱 장착해주면 블록체인 연결되는데 필요한 약간 호환성을 대신해 준 역할을 하고 그에 따라서 어, 애플리케이션 종류에 따라서 이것만 하면 한마디로 호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시장까지 진출해서 다중 플랫폼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능 중 하나가 원래이 있는데 이원래의 기능을 넘어서서 다른 기능까지 제공한다는 건데 어뭐 백서랑 자료를 보시면 좀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아까 조금 설명해드렸다시피 앱 개발자를 위한 언렛을 먼저 개발한다는 거예요. 개발자들은 이앱 개발에만 뭐 엄청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호환이 안 되는 것, 블록체인이나 기존 애플리케이션 공부하면 이건 답이 없잖아요. 이거를 모두 단순화해서 되게 그냥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이걸 장착하면 블록체인에 따로 딱 붙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 먼저 강점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웹 개발자들이 혹할 만하죠. 새로운 시장이 보이니까 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오픈 월렛이 있고 여기서 이제 내가 뭐 fiat, 여기 보면 크립토 크인시 머니가 있고 이렇게 가면 유저 스테이트, 오픈 스테이트,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있고 스캐폴드 제네레이터는 갑자기 계약을 만드는 제네레이터로 생각하시면되고 스캐폴드가 약간 계약서, 스마트 컨트랙의 종류고 이거를 통해서 얘들만은 API를 통하면 여기서 이렇게 직방으로 가지 못하니까. 고속도로처럼 얘가 딱 있으면 기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 한 번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다 크립토커런스, 약간 암호화폐 관련된 거고, 초록색이 다 기존에 저희가 활용하는 지금 현재로서 있는 것들, 여기는 이제 뭐 달러가 되고 원이 될수 있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되겠죠. 앱 이용자들. 저희 핸드폰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앱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여기 스 o 폴드는 제가 말했다시피 스마트 컨트랙의 종류고, 오픈스테이션는 일종의 정보랑 어떤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여기 영어 설명은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오픈 토큰. 자, 이 플랫폼을 작동시키는 토큰인데, 오픈 토큰이 이런 스마트 계약을 작동시키는 연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토큰이 없으면 계약서를 작성을 못해요 이건 개발자들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앱을 내놓으려면 이 오픈 토큰이 있어야 돼요 자 팀은 제가 그렇게 막 자세히 설명은안할거야 근데 한 사람만 유익 있게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에요 로, Roger Lim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익숙한 내용이 있는 곳으로 유익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중국자본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게 좀 괜찮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제 좀 장기간 봐야 되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죠 자 로드맵을 보시면 일단 현 시점에 어디 와 있냐면 저희가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보안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오펜앱 API에 대한 서류를 드래프트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제 이거 솔직히 여기 단계보다는 전 여기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펜 1.0 자이 t h e 플랫폼을 먼저 사용하겠죠 모든 첫 제품의 그런 데모 버전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성공을 해야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간격이 되게 길단 말이에요 5월달 동안 그래서 이 5월달 동안 뭘 할지가 전 되게 궁금해요 이 5월달 동안 더 많은 앱을 앱을 얼마나 상호호환이 가능하고 한지를 보여준다면 더 개발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더 쉬울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o p 3.0은 아직까지는 이 부분까지 제가 봐서는 이더리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사이에서는 개발을 충분히 하고 다시 한번 또 다른 블록체인 만들면 이제 또 다양한 노드를 가지는 코인을 통합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웹사이트였습니다 이제 이들이 간단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자 스토리, 자왜 이걸 만들었냐 많은 사람들이 암호폐를 가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디지털에서는 디지털 앱에 사용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가장 디지털가 됐데도 는 불구하고 자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고 그리고 진짜 사용하기 쉬워야 돼요 자기는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또 배워야 되는 게좀 말이 안 된다 내가 편한 언어를 해야지 더 개발을 잘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자 간단히 얘기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원래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오잡교 같은 역할만 하는 거예요 기존 앱에서 암호화폐를 추가할 게 아니라 모든 앱을 통틀어서 할수 있는 월렛을 만든 거죠 개발자들을 위해서 자 여기서 중요하죠 현대 내가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추가할 게 아니라 이미 갖춰진 제품을 딱 장착시킨 느낌이에요 그래야지 암호화폐 결제라든지 그에 따른 혜택을 빨리빨리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은 이제 소프트웨어랑 그 하드웨어 부분 저부둘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이걸 통합할 수 있는 게 현재 오픈 플랫폼이잖아요 자, 온체 인프라스트럭처 제공하는데 결제 관련된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고 오프체인은 그에 따른 컴포넌트 부품들을 업데이트해서 제공한다는 거죠. 이미 그 중앙화된 거를 다시 업을게 아니라 업데이트 한다는 것 뿐이에요. 이걸, 이거, 이 부분을 다 제공한다는 거예요. 자, 솔루션 이제 대부분 100% 다 탈중화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소유권이 있잖아요. 이게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예를 들는데 캔디컬시가 있어요. 기존에 이제 이 새로운 시장을 태플하려면 이 새로운 시장 암호화폐용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 호환이 가능한 결제가 가능한 오픈 플랫폼에 연결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개발자들에게 친숙하고 오픈을 통해서 거기 있는 개발자들이 더 다양한 제품을 얻을수 있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유연하고 그게 극단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되게 중간처럼 약간 보완하는 느낌, 보완하는 느낌 이게 기본 시스템이에요. 여기가 이제 off chain 하드웨어 부분, 여기가 on chain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거를 다 얘네들이 오픈 그 플랫폼이 다 제공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은 그 용어 설명이 있는데 되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진짜 간단하게. 오픈월렛은 한마디로 내가 오픈 토큰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크리프트 클렌즈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요이 오픈 토큰은 개발자들이 받고 이건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모든 거래했던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스캐폴드는 어떻게 결제이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점들이니까 계약서예요 계약서 이렇게 일어났다 계약서고 API는 개발된 부분 백엔드랑 블록체인을 연결시켜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얼마나 복잡하냐? 이걸 보여주는 거 중요하잖아요. 기회는 많다. 결론은 기회는 엄청 많다. 토크는 이렇게 사용할 거다. 이렇게 되게 만들 거다. 백서를 본다면, 현재 문제점 지적해요. 어, 현재 개발자들은 애플리케 중화화된 시스템 속에서는 결제도 누리고, 돈도 덜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수료가 다 떼먹는다는 거예요 노란 부분 다 읽으면 그렇게 돼요 제가 링크를 어, 걸어둘 테니까 어 읽으시면 천천히 진짜 천천히 읽으시면 다될것 같아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스트 p p 서 어프로치를 할 건데 이게 아까 설명했듯이 다시 그냥 보완한다 디센트럴의 기능을 추가한다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 암호화폐가 사람들이 사용을 할수 있고 개발자들이 더 많이 개발하고 편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펜인 것 같아요. 닫혀있던 걸 약간 여는 느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그메커니즘을 설명하고 극단적으로 모든 걸 바꾸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느낌이에요. 보안이 우리의 키워드다. 최대한 유연하게 하면서 개발자들이 이 API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케폴드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스케폴드는 그 스마트 컨트롤을 지원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주요 용어 설명에 나타나겠지만 일종의 그 양식이거든요 이걸 해야지만 가동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모든 페이먼트를 자동으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과정을 응용해서 바로바로 바로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그장점인거예요 간단하게 하는 게그 장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가동하려면 오픈 토큰이 필요하고 있어야지만 앱 개발자들이 블록체인에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픈 스테이트는 자료인데 그 유저하고 데이터 베이스에 축적된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유저 스테이트가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유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있고 그래야지만 이걸 감싸서 오픈 스테이트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있어야지만 애플리케이션 사용하는 그 사용자의 정보를 담는 곳이생각하면 돼요 그래야지 이 계약서 할때 인식이 되는 거죠. 앱 안에 있는 이용자 정보들이. 캐퍼드는 스마트 컨트랙의 양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오픈 yeah. 스캐프 이 스마트 계약서를 통해서 유저랑 유저 월렛랑 유저들이 이렇게 하고 오픈 p 플을 통해서 내고 얘들은 이거 오픈 a 플을가동시키 위해서, 그리고 오픈 스 p 프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오픈 토큰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쭉 해서 내가 앱을 다운 받고 오픈 스테이스에 있는 인스턴티티센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갈 사람은 이렇게 가고 유저월렛트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나는 돈을 보내면 결제가 돼서 바로 이 사람이 가는 거니까 이 모든 걸관제한 블록체인은 따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아마 중요한 관점이 보안이랑 이걸 유지하는 유지비가 될듯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따로 뭔가 중앙통제 수수료 기관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자들이 등장하긴 해. 제3자들이 도움을 주는 제3자들이에요 IPFS, 마이크로레이든, 오미세고 이렇게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Tendermint, Gnosis, o r a c l e i n Chainlink 보완할 점이 뭔가 그들이 이제 염려한 부분이 뭔가를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동기화 문제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고 동기화가 안 돼서 결제가 체결이 안난 상태로 이렇게 표시가 뜰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오픈 월렛에 과거 기록이 거래 내역들이라든지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악용한 사람들은 그 자료를 복사해서 하면 이렇게 뜨면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페이멘 없이 결제하지도 않았음에도 이미 블록체인의 여전히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오펜스테이트 거래를 성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나타낸 부분들이고 여기까지가 백서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의 그 최종은 이게 오픈 플랫폼이 정말 잘 되려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Open 1.0,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반드시 잘 보여줘야 되고 가장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랑 얘 얼마나 호환이 잘 가능하고 기존의 그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고 결제를 할수 있는가 그 다음에 데모를 잘 거친 다음에 어, 일단 데모가 제일 중요하겠죠 2.0 그 다음에 하고 제3자가 등장하기까지 잘 통합을 시킨 다음에 어, 또 다른 사이트 채널 만든 후 3.0 여기서부터 진짜 관건이긴 해요. 어, 내년 4월이긴 한데,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앱이 똑같은 그 코딩이나 그런 거다 통합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다른 결제 수단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면, 여태까지는 비슷한 그 코인 토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독점한다시피 하는 무대라서, 그러니까 암호화폐용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독점이 좀 많이 가능한데, 혼자 군림하느냐, 혼자 망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떡상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